이제, 정말로 수리법칙에 의해서, 수리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푸느냐? 어? 이 풀이법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상담을 하기 전과 상담을 시작하는 이후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다. 상담을 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단계. 우리는 2단계다. 2단계는 우리가 상담을 시작하는 거지만은 상 이거는 1단계는 상담 이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살이는 워낙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 대는 안놓고니 네 북지에 갖고 무엇을 맞추겠나? 뭐, 맞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집안에소 잡는 거다. 집안에소 잡으면 손잘 잡히겠지? 소발에 찌 잡는 거다. 이거 집안에소 잡는 거다. 그래서 누구말 따는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당들이 상담할 때 어떻게 하노? 한 명만 잘 때를 맞추고 나면 그 사람이 소문을 내 갖고 묶고살수 있다 해서, 그래 사놔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 서울 있는 사람이 부산에 왔다고 막 자랑해 샀는데, 그지? 이러분 지금 버스 타고 가봐라 뭐 서울에 뭐 어디서 강남에서 어떻게 그 강남에서 있는 사람이 부산에 말라왔나 도저히 도망갔지 사기치다가 도망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 그러면 상담 이전에는 상담 이전에 우리는 상담을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아니 사주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물으러 왔느냐 명제를 설정하라 명제 어, 명제를 썼잖아. 묻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까? 이거 엄마가 왔다 해가지고 엄마 거 물으면 괜찮은데, 엄마 가뭐 부동산 묻는지, 자식 거 묻는지, 남편 거 묻는지, 애인 거 묻는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거 그죠?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것을 묻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상담해야 되겠나? 우리는 이게 상담하는 기법이다. 그죠? 이게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것을. 가장 실천을 잘 하는 곳이 어디냐? 경찰서. 육하원칙. 아,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어떤 물이랬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우리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다. 누가? 그온 사람인지 아들인지 남편인지 뭐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어 물이랬지 한 부르보자.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 그죠?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죠? 자, 누가, 남편이, 지금 저쪽에 서면바닥에서 어? 장사를 하는데 지금 뭔가 좀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잖아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들인데 한번 보자 우리 아들이 내년에 어 학교에서 대학교 가려고 시험을 치는데 성적은 용만한 게 어디 가아 갔으면 좋겠노 이거다 그죠 그런데 이거 다 빼먹고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와, 너는 된다. 어? 목이 있어갖고 어? 음? 목기운이 있는 대학에 가라. 야 정말로 운이 대단해요. <웃음> 너는 수가 있으니까 수기운이 돼 있는 어? 대학교 이름인, 이름인데 그 집에 가라. 이게 상담이 되나? 그러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요? 어? 누구 말 떠나? 어? 저꼬리발이 하는데 어디 가라 할 수도 없고 법대 가라 할 수도 없고, 그렇 그러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상담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 이거는 여기에 철도하게 우리가 조금 생략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이 명제가 설정이 돼. 그치? 명제가 일단 설정이 돼야 우리가 풀든지 말든지 하지. 명제도 없는 것 같고 무슨 푸냐. 자, 그러면 우리 자원수 한번 보자. 우리 자원씨가 어? 내년부터는 저 대연동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이거 잘 살겠노 이렇게 될까 아이가 아니면 언제 이사 갔으면 좋겠노 언제 오픈했으면 좋겠노 이런거지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답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없이 그러면내 맞춰 봐라 그거는 럼그상담해줄 이유가 없다 면 이 단계에서는 사주도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사주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것이 다 몰라도 뭐 때문에 왔는 거 알아야 되니까. 누가, 누굴 풀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이것만 풀면 우리는 대충 다알수 있으니까. 사주만 딱 던지면 우리는 대충 다 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물어야 돼, 그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아닌 것을 우리는 하게 되면 한개 털릴 뿐은뭐 우리는 어떻게 해? 분수 반 분수 집안만 하는 거. 그럼 상담 어떻게? 해? 우리는 깽판. 그러면 문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이히 그렇잖아.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거는안 뭐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사주만 던지다 해갖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제? 그래 놓고 우리는 상담 이대로 하는 거야. 아까 우리 폈지? 1번부터 9분까지 사주가 딱 들어오면 1번부터 9분까지 이제 시작하는 거야. 몇 년은 설정됐잖아. 이제 그다한번 한번 물어보자. 제일 뭐 묻고 싶은 거한번 물어보자. 아까... 아니, 그러면 사주 그거 필요 없고, 나는 할까? 그제? 아, 그러면 맞다. 내가 뭐고, 어, 철학관을 하겠다. 자, 이것만 갖고 이제 푸는 거야. 내거 풀지 말고,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개별 거 풀지 말고, 철학관을 해야 되겠다, 내년에. 이거다. 그죠? 이거 다 됐잖아, 이제. 이거 명제야, 거마 뭐. 철학관 문열어되면 되겠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논리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우리는 풀어가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가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1단계 어디다. 보자. 누가, 자, 우리는 박자, 언이 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이 우리는 여기에, 어, 단다. 자, 여, 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면, 우리 몇 번? 6번. 6번 그래프니까. 아, 6번 그래프가 아니고, 6, 6은 뭐야? 6은 구성론. 자 여기서 여자니까 2번 여자니까 이렇다 그치 누가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까 누가 아 그러면 내년에 그치 문제가 생기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실 때는 다르지만 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다 그치 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되는 거다. 생길까 봐, 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돈 까물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되겠지. 까물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정이다, 이 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것이 뭘까? 이런 일이 생길까봐, 어떻게? 몇번 갖고 풀어요? 네? 예? 아, 참, 저번에 가까이. 7번. 7번!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되잖아. 7번, 그치? 언제? 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 내년에 그제 언제 이거는 뭘까 구분이다 구분 9번. 이거는 우리가 셋으로간다 했다 그제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일도 갈 수가 있다 이말이에 그러면 내년에 이런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작용이 생긴다. 안 나쁠 때는 그제 우리 좋을 때는 경계했지만 나쁠 때 운이 나빠갖고 내게 한 것이 잘못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이런 업장에 걸린다 자 업장이라는 건 뭘까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 돈으로 힘들게 행동하는 거 힘들게 일하는 것이 힘들게 자 이런 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이것이 뭐가 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업장이 발병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이거는몇 번일까 이것이 오다오행작용론이니까 이런 작용이 생기는데 이런 작용이 생기게 되면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이거 뭘까? 8번. 8번이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런 이런 반응이 되어있지만 이런 키를 선택해서 이건 언제가? 8번. 이건 8번이다 그치? 하나는 나쁜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막아야 하고 자 이거는 어떻게 좋은 길을 선택해 갖고 성공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이 뭘까? 우리는 삶이라는 거이다 그죠? 자, 길을 선택할 때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나쁜 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해준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실제 지금는 우리는 개헌법이다 그죠? 성공하고 나쁜 거 막는 거. 이것이 개헌법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철학을 만들어 갖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겠느냐? 이 답이 질문이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이 나는 이런 길을 선택해 갖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이런 일이 가다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법이다 좋은 것은 개운법이 아니잖아 이 밑에 거는 개운법이 아니고 이 위에 거만 개운법이다그죠 밑에 거는 자동적으로 발전기니까 개운법이다자 그러면 우리는 이철학관 놔놓고 이제 우리 공부 한해 볼고 공부 아이들 공부 딱 똑같은 여자라고 하네 보자 자이 아이는 중학생이니 중학생이 공부 잘 하겠습니까? 대학교 잘 가겠습니까? 이렇다 자 이런 아이는 어떻게?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는 한이 섹터니까 요거부터 먼저 풀어 이런 시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잘못 가게 되면 이런 업장이 생겼고 농땡이를 칠수 있다 그죠 농땡이를 치게 되면 이런 작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농땡이를 칠 것인가? 공부는 채워버리고 노는데 치중해가지고 자 이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3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은 지가 선택을 잘하게 되게 되면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학교 바라는 대학교에 잘갈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는 길이 이런 길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든지 갖다 붙여봐. 상대 만들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음. 장사를 한다. 음. 그러면 장사를 하나 해보자. 장사한다. 나는 이 장사를 한다. 어, 장사. 이런 시기에는, 힘든 시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돈이 벌 수도 있다, 이게 된 거지.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면 이런 업장이 될 것이 힘든 일이니까. 돈을 벌 때는 이거 업장이 없고 운으로 작용하겠지, 그제. 자 때가 됐으니까 돈벌이 할수 있다. 그러면 이런 오행의 작용 은 어떻게 돈이 벌수 있도록 생해주겠지, 그제. 그러면 생해주이 되면 이거는 반응으로 인해서 나쁜 거다, 그제. 만일 일해주고 잘못 되더라도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막는 것이고, 너는 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다시 선택해갖고 네가 돈을 많이 벌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한번 볼까? 나는 앞으로 살 길이 어떻게 <웃음> 되겠느냐? 누구냐? <웃음> 이살 길이다. 지금까지 온 거는 이렇지만 앞으로의 운세는 이렇다. 그치? 그러면 이런 업장만 만들지 않는다면 니는 순수하게 인해서 이런 길을 선택해갖고 감면 되면 니는 훨씬 수을 것이다. 만일 이런 시기에 이런 것이 잘못 작용해갖고 이런 어른점이 있으면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든, 이 논리에 어떤 것이든 갖다 붙여봐. 음. 그렇게, 이 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자. 나는 이런 나이에, 그제? 이런 시기에 와 있다. 그제? 우리는, 요거는 기본 틀이고 묻는 것은 어떻게? 자, 우리는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자, 나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보자 네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인데잘 어울린다 그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가는 길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작용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는 막아야 된다 나는 이는 나쁜 거는 싹다 빼고 어떻게 나는 여기서 이런 시기에 일로 가서 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적어놨 때가 똑같이 그 순무대로 하지 말고 띠먹고가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해 가지 말고 나는 지금 시기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길을 선택해서 이런 길로 가게 되면 니이데 올리는 시기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 길로 열심히 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상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하다가 어떻게 믿음치 있을 때 운이 나쁠 때는 니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 오나 날씨가 하지 말라소리를 몰아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조심해서 이런 것을 막아가라 이렇게 되는거죠 어, 막고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만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요만큼 하든지 너는 지금 시기가 좋으니까 이만한 큰 기대를 해갖고 도전과 모험심을 갖춰라 이렇게 상담하는거지 그럼 이 논리에 어떤 것이든 갖다 붙여봐 상담 만들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갖고 뭐 나중에 무슨 사리끼 있다. 제라. 너중에 이런 식으로 행위적으로 궁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이럴 때에 사람의 일을 하다고 막 대대히 한 상태. 응. 그럼. 내가 만약에 재판에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런 것도 없고 어. 내가철학각아물어보러고할게 그거 물어보라고 딱 갖다 뭐 그랬었대. 그거를 생각해 봐. 나는 이거 지금 재판에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될까이가. 그러면 나는 이런 거 궁금한 거 돼. 그렇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거 안을 했잖아. 네, 누구말따라 지가 택도 없는 거 해가지고 이긴다. 이건 보장 없다 그거지 네. 그래서 여서는딱 잘라보면 돼. 네. 그러나 네 운이 이러니까 니는 네. 이런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고 이런 것을 괴롭히는데 지금 운이 좋으니까 어떻게? 운이 좋다고 하게 되면 네가 여기서 성부수를 걸어갖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해라 이렇게 되겠지. 네. 음. 그러면 이네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조상의 힘도 좀 빌려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가 어떻게 되면 내가 이기고 싶다면 변호사, 큰 변호사를 인자도 현실로 가는 거야. 누구말도 로펌을 써라. 개인 변호사를 써라. 내 혼자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해? 네 혼자만은 안 되니 변호사 무조건 써라. 법에는 변호사 안 쓰면 무조건 100점 100패다. 막 지야문이 똑똑한 거라. 죽은 뭐나눠 먹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번호 큰 로펌에 가게 되면 돈은 많이 주지만은 이게 성률이 훨씬 많다 이말이야뭐 나누는 것도 훨씬 적은데 그래서 로펌을 쓰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상담하면 안 돼. 무조건 변호사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하겠노. 이것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호사 안쓰면안돼 변호사도 뭐 시원찮은 저기에는 로펌을 쓰는데 우리는 이게 개인 변호사 뭐 누구 말따나. 검사 판사도 한번 못해보는 순순 변호사를 써갖고 붙어갖고 되겠나, 로펌하고 15분 넘었어. 1 0분 넘었어. 오케이? Okay? 네.